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룹 bts가 그래미 어워드 3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는 것과 제이홉의 소식입니다 글로벌 슈퍼그룹 bts의 멤버 제이홉이 마마 어워즈를 통해 솔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2022 마마 어워즈 총괄 연출을 맡은 윤신의 씨피는 16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이홉은 bts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자신의 내면의 성장을 훌륭하게 표현한 인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이홉은 지난 7월 BTS 멤버들 중 처음으로 정식 솔로 앨범 잭인더 박스를 발매하고 호평을 들었었는데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동시 진입했습니다. 앨범 발매 그달 말에 미국 시카고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로 나섰던 그는 이번 마마 어워즈를 통해 방송 최초로 솔로 무대를 공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BTS는 2018년 이 시상식에서 처음 대상을 받는 등 팬덤 아미 사이에서 회자될 만한 무대 그리고 수상 소감 등을 선보여 왔었는데요. 제이홉의 이번 무대 슬로건은 I'm your hope 입니다. u c p 는 제이홉이 무대 위에서 전달한 희망의 노래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청했습니다. BTS는 이제 팀 뿐만 아니라 솔로로서도 상당한 무게감을 발휘하는 팀이 됐는데요. 이날 오전에 발표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3개 부문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비디오, 올해의 앨범 등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습니다. 본상인 제너럴 필즈에 속하는 올해의 앨범엔 홀드플레이의 정규 9집 뮤직 오브 더스피어스의 실린 마이 유니버스의 피처링 자격으로 후보가 됐고 특히 제이홉은 RM슈가와 함께 송라이터 자격으로 해당 부문에팀 이름과 함께 따로 이름이 명기됐습니다. bts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제이홉 의 솔로 무대를 마련한 건 마마 어워즈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시상식을 선언한 것과 맞물리는데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아티스트 출연이 필수 인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bts 멤버가 무게감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년까지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의 줄임말로 마마를 내세웠던 이 시상식은 이번에 리브랜딩을 통해 아시아를 떼버리고 마마 어워즈만 내세우기로 했다는데요. 마마는 1999년 엠넷 영상음악 대상으로 출발했고 2009년 마마로 탈바꿈해 올해 14회째를 맞습니다. 한국 주최 시상식 첫 글로벌 개최 아시아 세계 지역 동시 개최 첫돔 공연장 개최 등을 통해 k 팝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 cj enm 음악 콘텐츠 본부장은 시상식을 아시아로 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마마가 이미 고유명사화된 브랜드라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영대 음악평론가도 k 팝의 위상 변화와 마마의 위상 변화는 함께 할 것이라면서 k 팝이 세계화가 될수록 마마 역시 세계음악계 주류에 다가갈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마마 어워즈는 오는 29일부터 30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수 전소미가 호스트로 나서는 첫 번째 날은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부문 10팀이 상을 받고 배우 박보검이 호스트인 두 번째 날에는 가수별 장르별 시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투표 집계는 아카데미 시상식 투표 관리를 수행한 PwC의 회원사인 3일 PwC에서 만든다는데요. BTS가 무난하게 수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BTS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